아이클 아이클 아이클 시작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먼지통을 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더어 됐어 오오 줌이 들어가 있어 어 뭐야? 내가 어됐네됐어오 지문 너무, 네, 어. 아, 너무 면 되는데. 아, 지문 <웃음> 너무 브이로그 제니다 진짜. 찍히기 싫 찍어줘. 내가 <웃음> 래 가정하다 들어주네. 안녕. 고 진짜 못말 내가 오기 전에. 마지고 아, 있어. 내 입이 닿기 전에. <웃음> 형, 카메라에서 다 뜯고 있어. 저 아이 아니야? 나이스. 지나간 사람 마지 없어? <웃음> 아 설마 그래. 저 참으면서 지 진짜. 이크 <웃음> 어, 뜬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진짜. 우측에 나 어. 힘입니다. 보시죠. 지금 제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힘들어요. 이 입고 싶은데 <웃음> 네. 이렇게 줄어들 수있니 원더북 가능 릴 게도 나요나 이제 말한다. 아이 h i n 르 t 니 e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술을 넣으면 살사가 되고 바지를 넣으면 부르게스타가 됩니다 저는 주다 먹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덜어놓을게요 오늘 사온 바지를 씻어서 넣어줄게요 엄마 <웃음> 呵 너 이름 쓰면 안 되잖아 왜안 돼? 아 써도 돼? 돈이라고 적으면 돼왜내 이름 써도 돼? 너 이름 쓴 거야 도니. 아니 원2 이게? 이이 이거 0 0원 2,000원. 2,000원. 2가0커피커피0 아니야 성의 있어 개판인데? 손님들한테 성의 있어요 개판이래. 야내 글씨 채? 야 그래. 너가 해봐. 거짓말 하지 마. 원래 예쁘게 잘 쓰잖아. 맞아. 알았어. 날려 그러면... 적지 말고 페이지 지우지 말고 그냥 지우개로 지워줘. 야나 이렇게까지 부담을 준다고? 어어. 어. 어, 잠깐만 나 하나의 꼭.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잖아 음. 지금. 어, 어떡하면 좋아. 근데 통편지. <웃음> <웃음> 근데 홍진 솔직히 막 부담은 하나도 잖아 많이 나와봤잖아. 음. 알림 설정 없다. 알림 설정하면 뭐가 좋은가? 나도 몰라. 알람 뭐가 알람아!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안한거 해. <웃음> 아 사람들이 빨리 클릭하지 않을까? 아그 그게 님의 뭐가 올라왔다 이러면은 아. 어. 아니 그 깜짝 저뭔 소리야. 언니 카페문 저거 강조해봐. 형광펜으로. 야내 형광펜도 있어? 있어? 여기 형광펜. 근데 형광펜 색깔 바꿔야겠다. 야 너. 해봐. 여, 얘, 얘 음, 나 닭구침. 이거 써 언니잖아. <웃음> 야, 나 할래. 사, 안나 무슨 충이라고닭구추뭐 <웃음> 닭구아? 그때 하지. 그거 닭... 야, 만두가 있어요, <웃음> 어디에 <원주가>? 야, <웃음> 만두가 있어? 잠깐만,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만두가 있어. <웃음> <웃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잘 나온다. 근데 언니 잘 나와. 잘 나와. 왜냐면 <웃음> 언니가 <저>. 얼굴이 평형이야. <웃음> <막 웃음> <웃음> 이거 뭐라고 하냐? 그냥 안 때려? 대친, 대친. 안 때려? 어, 누구 때려? 언니가 나를? 응. 지금 연섯을 알리고 있어. <웃음> 언니 그림 그려봐. 너몇번갈어갈 때? 갈때한 번! 앉았어? 들어지네 <웃음> 어차피 시간인는데 천천히 오지? 아니, 콜라 음. 제로 콜라 2개 음. 너네 무슨 말아? 암떤똥냄새 음. 어제 이거 음. 누가 물어봤대? 네가 아, 나나먹 나도, 나도. 갑자기? 아까 진짜, 하이파이버가... 아, 진짜 더워 지지는데 미쳤다. 짠! 응. 약간 진짜 더아 <웃음> 다... 그런 거 알지? 이렇게 <웃음> 해. 야,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미친 거야? <웃음> 너 여기 동성 좋아? 지금 내를 나도 막 주고 싶더 조금 지고 말려 어떤 도 그치. <웃음> f 무 o r e n z y 오, 와. 와. 야 이제 완벽한 이좀 너가 해줘 분위기 있는데 사실은 하늘보리 <웃음> 칵테일인 척해 느낌 있다 <웃음> 어 약간 색감이 <웃음> 어. 술 같아 위스키? <웃음> 아니 근데 약간 태양의 마테차 이런 느낌이긴 <웃음> 아이씨 <색감이. 웃음> <웃음> 그거 있었어 심지어 아 말에. 진짜? 어. 집엔 걸어가자 왜못생겼 음. 나중에 전화하니까 아 지인분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가 말을 못하 아니 그때 너가 예약해놓을게 이래서 나는 예약해준 줄 알고 어, 그. 어, 어, 어. 이름을 말했는데 <웃음> 가 없어요. 알라바마는 그 자동된다고 여기 대문짝만하게 써있거든요. 문제없습니다. 한국가의 전까지 근데 없다.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재발급 받는데 15불 텐